샤프트인데 다 연마하긴 하는데 이쪽에 이쪽을 잡고 나머지를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잡기에는 너무 좀 무리고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어쨌든 뭐 안전하게 작업하려면은 관통조로 여기를 묻는 게 좋겠죠. 관통조를 세팅했는데 안에는 홈으로 팠어요. 제가 이걸로 대충 파고 파이를뭐 맞춰야겠죠. 저는 이거 4파이 정도 열어줬어요. 0이고, 이거 이고백0 그러면은, 링을 겠죠위격은좀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으로 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도 되겠죠? 너무 크게 깎긴 깎았는데 이 중간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 점을 여기까지 가공하는거죠 단면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니까 단면을 은면 내야겠죠 한이 정도면 내면 되겠네 혹은 다 내거나 이걸 파이에 맞게 깎아줍니다 이쪽 면치도 주고 파이에 맞게 깎으면은 어, 관통조에 싱이 나는거죠 깎고 보여드릴게요 음, 관통조 깎고 여 가공면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네요 5,000분의 7, 100분의 1정도 난다고 보네요 이거는 이거 유격 가운데 정도 하고 울를좀더 이쁘게 깎으면는 제로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정도로 뭐 만족해야 겠습니다. 연마하니까 이상.